얼마 전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지구로 보내온 사진에 모두는 놀라움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. 우주의 무한한 신비로운 모습에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. 우리는 왜 이토록 우주 탐사를 갈망하는가? 무엇을 위해 우주로 나아가는가 입니다. 한국청문연구원의 양성철 책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지구 이 안에 넘쳐나는 생명력은 사실은 이 JWST가 보여줬던 우주의 경이로운 모습만큼이나 아름답고 더 신비로운 현상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외계 생명을 연구하고 이 우주를 연구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지구상의 이 값진 선물처럼 존재하는 이 생명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입니다. 그런 마음으로 우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